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로 갑니다 서울까지 가는데 4시간 반 걸린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차 타고 갑니다 저희 스테이블 스케이트보드 라이더입니다 보면 사인해달라 하세요 오늘도 <웃음> 무서운데. <웃음>